Welcome to Korea and welcome to Kappa. <laughs> I want to be a, a, a, a, you will make a great happy ending of this workshop. And really welcome to Korea and welcome to Kappa. Okay. <laughs> It was interesting but quite difficult, because uh, I, am, I am with Chinese students, Japanese students and Korean students. It was a little bit difficult to understand each other, etc. but it was v e r y nice because uh, it was, uh, we, we had to learn how to speak to each other. We had to, to overpass uh, this, uh, this thing to, uh, to be understanding. Yeah. Our, team. Come here. our team name is s o n g a kimchi and i uh, 여러분 워크숍잘 진행하셔서 어, 한국과 어, 좋은 기억 만들고 돌아가시면, 어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Uh, my name is Darcy p a k e t uh, t h i s is my 20th year living in Korea. Uh, I'm doing a range of different work. Uh, among those are uh, co-organizing a w a r d ceremony for Korean independent films. Uh, he already, he already 그 국제공동제작 프로젝트의 가장 큰 재미는 가장 큰 어려움이기도 할 텐데 처음에 예상했던 거랑 완전히 다른 길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였어요. 이 내가 생각한 어떤 이미지가 구체적인 영화와 얼만큼 일대일로 조응할 수 있는가가 연출과 프로듀싱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화의 어떤 상이 실제로 제작하면서 무너지고 변형되고 그걸 되게 마음 아프게 보는 사람이 있고 그 원래 우리가 시작했던 어떤 이미지가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변형될 때 어, 굉장히 흥미롭다. 어디로 이게 가려고 이러는가? 라고 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국제공동제작은 이 후자에 훨씬 더큰 힘이 있고 그 힘을 느끼지 않으면 굉장히 재앙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자기가 최소한의 어 아닌 것들을 안할수 있는 방식으로 음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연출자로서 혹은 프로듀서로서 어 굉장히 흥미로운 일인 것 같아요. 이 영화의 경우는 여자배우 탕웨이 씨가 먼저 캐스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남자배우의 상황에 맞춰서 어, 투자가 진행되는 상황이었어요. 남자배우가 어, 캐스팅이 잘 안됐어요. 어느 누구도 미국에 가서 영어로 연기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느 쪽관점에서보느냐에 따라 아까도 말씀드한국 한국에서 점에서 보면 영어 못해도 스타가 나와야 된다고 투자자들은 요구하고 국국에서관점에서는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국에국 관객들이 이게 이해가 돼, 되는데 또 그러니까 모든 파에에서 음 이렇게 여러 가지 음, 요구들이 들어올 때 프로듀서가 어떻게 중도를 가지고 어떤 입장을 가지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 것을 표현하면 좋은 영화가 안될 수도 있는데 어, 뭐 유치할 수도 있는데 혹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욕망과 두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영화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좋은 영화를 가지고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싶고 이 시대에 의미가 있는 행위를 하고 싶고 어떤 영화가 우리에게 더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줄 건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고 후자는 프로듀서의 고민인 것 같아요. 프로듀서는 의미가 있는 영화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는 가치가 있는 영화를 고민하는 사람은 프로듀서라면 너무 좋은 프로듀서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웃음> 하는 여자가 외, 외국인 인터뷰 기자가 와서 여기서 왜 이러고 있냐라고 묻는데 계속 대답을 안 하고 쟤는 어떤 정치적인 혹은 어떤 사회적 신념을 가지고 저런 일을 하기도 나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어떤 폐, 돈을 벌게 하는 저인 그런 이야기고요. 반전이 있는 이야기고요. 네, 질문이 뭐였죠. i s more less a reflection t Well, the involvement of young people in Korea in, politi in politics and in protestation. And o r n One and one and four! There was a foreign male character to play and I was the only foreign <laughs> guy in the room, so I guess I had no choice but to play it. 영화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나라마다. 그런데 불구하고 서로 이렇게 존중해줘서 즐겁게 찍었던 것 같습니다. Okay. You put the best まあ僕は韓国に来ているんだけど、日本に何人も彼女を残してきていて、その彼女たちに一つ一つもう全然違う理由、嘘をついて別れを告げるビデオメッセージを送るという。で最後にサプライズがありますと。フランスと。 韓国と一緒に言葉のもう英語でしか話せない状況で作るっていうのが僕があんまり英語がそんなに得意というわけではないので、ただ。監督なのに自分の考えをうまく伝えることができないので。すごい。あの。 처음에는 나라들만의 그 찍는 스타일이라든지, 뭔가 회의하는 방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 다른 느낌이 좀 들었는데, 서로 배려를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서로 이렇게 맞춰나가는 느낌이 들었고. We Okay. Uh, we were like not only shooting but also visiting and looking around and basically oysters in France are very expensive and the kind of thing that you would have for a uh, party dinner and there were oysters on the street they were really fresh and they were uh, really cheap so we decided to have an oyster break. Thank you. Thank you. <laughs> Speak of, with, we have spoke, spoken with the director and uh, he wanted to make a suspense movie. And so we d i 려 it. So we we d i d it t h i n s h 그, 그 언어의 문제는 조금만 관찰하면 사실 문제는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 세 번의 통역을 걸쳐서 그 아이들과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장편을. 어, 하지만 사람은 똑같아서 조금만 잘 들여다 보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게제 생각이에요. 한국에서 저였대. 야다 했었는데. 네, 네 진행 결과였고. 나중에 꼭 일본이랑 프랑스 가면 또 제가 또, 또 똑같은 것도 찍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그라인으로서는 이해가 좀잘안 됐었는데 어, 어, 일본 여자가 도대체 누구지? 서울에서 사귄 여자야? 근데 이제 영화를 보면서 카피바라 b 비오 a l 스 김치. 카피바라, guys, 카 i m c h i Capibala, c a p i b a l i t may be a small film for us, but it's a big film for humanity. Thank you. 갈게. 좋은 예, 모두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너무 정석적인가요? <웃음>